안녕하세요 제 h 캠핑입니다 여기 오니까 어징어 보네 어징어 요거 작은 거는 두 마리 만원 큰 거는 이제 만원 큰 거는 한 마리 만원 아이고 작은 놈들이 막히네 아 오늘 네, 아, 여기, 여기 왔어요 이제 이거 지치네 네, 그죠? 저기. 지치는 어떻게 해요? 지치가고요한마리 6마리 이거는 뭐예요? 이건 는아 아, 이거는 1kg 얼마씩 받아요? 이거는 뭐 만원짜리도 있고 뭐한 마리당 아한 마리당 아만원이만원 자연산도다리 아, 이건 자연산도다리 이게 광어랍니다광어랍니데도다리뭐다 사촌들 같아서 모르겠네 오늘은 동해안 7번 국도를 따라서 포항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곳은 세계로 유명한 영덕을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해가 다져가고 있습니다 여기 동해안은 서해안보다 해가 지는 시간이 더 빠릅니다 오늘 또 해가 빠지기 전에 캠핑장을 찾아갈지 가봐야 되겠습니다 또 가는 곳이 캠핑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어 캠핑할 곳을 찾았습니다 오늘 여기는 동해안의 아주 자그마한 해수욕장입니다 어, 이름도 아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일 수가 있습니다 앞면이 확 트여져 있는 음. 자 여기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7번국도 따라 쭉 내려오다가 작은어촌에 들려가지고 오징어하고 멍게하고 이렇게 사 왔습니다 동해안 하면은 오징어가 제일 맛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해중에서 오징어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 동해안에서 오면은 무조건 오징어를 먹게 됩니다 오징어가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징어를 이렇게 비벼 가지고 국수같이 이렇게 <웃음> 먹어버립니다 음, 오징어가 너무 맛있는 것 같습니다 공기에도 한번 먹어볼까요? 아, 이건 향긋한 맛이 또또 또 다른 맛입니다. 오징어는 아저 어,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됩니다 여기 옆에는 7번 국도입니다. 7번 국도에서 쭉 차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 바로 밑에 해수욕장입니다. 바다하고 7번 국도하고 거의 인접해 있다고 볼수 있죠. 여기 원두막같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고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주차장입니다. 이쪽으로 한 360도 이렇게 빙 돌려봅니다. 360도 돌리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 두께가 엄청 두껍습니다. 두께가 한, 한 5cm 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익을려는 모르겠네요. 아, 그수명다금 꺼리스타에. 저 제대로 익었으면 르겠습니다한시만요 이것도 만어자 아, 이대이 그대로 사라습니다 엄마만 조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소고기 맛입니다. 아, 제가 생각했던 그 맛이네요. 여기에다가 사드 조금 얹어 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 밤에 이 화장실을 한번 와 봤는데 공용전기 쓰는 사람도 있는가 보죠 클린존에서 아주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봐도 너무 깨끗합니다 여기도 음. 화장실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아, 물도 아주 잘 나옵니다 손말리는 드라이기도 아주 잘 작동하네요 어제 저녁에 아무도 없었는데 캠핑카도 들어와 있고 이쪽에 보면 캠핑 트레일러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내온도가 29도입니다 밤새도록 그 수건에 물을 두 번이나 적셔놨는데도 무시동 히터 열기에 수건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이 끼어 가지고 해뜰 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제가 뜨기는 뜨네요 해수욕장의 저 마침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모닝 커피를 한잔합니다. 어, 오늘또 이렇게 단촐하게 정리했습니다. 뭐 별로 정리할 것도 없지만 어, 동해 푸른 바다 구경 좀더 하고 갈까요? <웃음>